나 혼자 산다 기한 84가 박나래의 한마디에 고집을 꺾었다. 5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2017 MBC 방송연예 대상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. 이날 박나래와 기한 84는 시상식을 위해 함께 메이크업을 받았다. 기한84는 머리는 괜찮고 얼굴만 해주세요라며 고집을 부렸다. 이에 박나래는 그럴 거면 머리 다 밀어버리라고 했다. 박나래는 기한84에게 머리도 같이 하라고 주문했고 기한84는 알겠다며 고집을 꺾었다. 두 사람의 모습에 전현무는 부부토크다라며 웃었다. 메이크업을 받은 기한84의 모습에 박나래는 SNS에 기한84랑 결혼하지 마세요. 제가 결혼할 거니까라는 댓글을 받았다고 말했다. 이에 다른 회원들은 기한84를 기다니일이라며 놀렸다. 한편 포토존에서 기한 8 4와 박나래는 특별한 포즈를 주문받자 화보 촬영 당시 사랑을 받았던 근두운 포즈를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.